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호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도 모이킹 진로 QA에 올라온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어, 질문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모이킹 업무 시에 많이 활용하는 도구들은 어떤 게 있나요라는 어,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칼리 미눅스에 있는 어, 도구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예, 많이 사용한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음, 제 경험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이 도구라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도구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보면 좋다. 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라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 자신이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도구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도 그냥 몇년 동안 이렇게 모이킹 업무들을 잘해 나왔으면 그게 자신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대량의 서버들을 대상으로 모이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칼리닉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친숙한 편이고요. 거기서 활용을 많이 해보니까 또 저만의 이제 방법론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구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도구들을 사용을 할때 그냥 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사용하면 안 되겠죠. 어 테스트 서버에다가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이것들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효율적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도구라는 것은 어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어이 적합한 도구가 없으면은 때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수동으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자동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부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간단하게라도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내는지 근데 이 도구라는 거모이킨트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 만약 자기가 사용하다가 을 적합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 만들 수가 있으면 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도구들이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조금만 기터분한 아니면 여러 가지 구글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생각을 했던 그런 도구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무튼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그냥 아, 이런 도구가 있었을까 라고 해 가지고 찾아보면 누군가가 벌써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좀더더 오픈소스 라면은 제가 조금 더더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거하고 융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구라는 것은 하나의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이것들이 이 도구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낸다고 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도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좀더더 더 효율적으로 뭔가 업무를 할까 수동으로 이용해서 뭔가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것을 내가 이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을좀더 더 앞당겨서 일정들을 더 앞당겨서 할수 있으면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의 보조수단인 것이죠. 하지만은 내가 도구를 사용했더니 막 무슨 AI처럼 뭔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도구를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도구 자체 돌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거 모의킹 업무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보조 수단입니다. 그럴 때는 도구라는 것은 이 수단을 가지고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내가 효율적으로 그것을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검사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나가는 것이죠. 실제 이 도구가 정상적으로 찾아내는가 찾아내지 못했는가 아니면 뭔가 놓친 것이 있는가. 그러면 놓친 것이 있으면 은 내가 수동으로 뭔가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라는 것을 만약 여러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더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환경에 따라 그 다음에 최신 동향에 따라서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 이거를 관심을 너무 안 가져버리면 말 그대로 그냥 예전 방식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전 그냥 방식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어, 좀더더 더 비율적으로 업무를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굉장히 좋은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을 좀더더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최신 동향들, 아마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최신 동향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는 건데,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동향들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단어들을 조금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 모이게킹 때 활용할 수 있는 모여놓은 것 보면은, 내가 오신트라고, OSINT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신트요. 대외적인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쇼단이죠. 센시스, 쇼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신트 관련된 어,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는 그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API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포트 정보들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거나 어떤 서비스에 열려있는 서비스에 어떤 취약점들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반자동화를 할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동향들을 파악을 하면서 봐야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들은 AWS. 그 다음에 AWS에서도 접근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큰 것이 바로 버스켓. 예, 버스켓이라고 해야죠. 우리 저장소죠, 저장소. 보통 저장소들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지금 외부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렉트리스치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뭐 MySQL, MongoDB, 그다음에 AWS, 그다음에 GCP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저장소들 이런 것들이 외부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다 접근 제어가 미흡해 가지고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객 서비스에서 만약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한 것이죠.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손으로 그냥 구글 어떤 구글의 옵션들을 이용해 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구글 해킹이라고 얘기하죠 그걸로도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겠지만은 더 효율적인 것들은 이것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도구가 있으면은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사 서비스가 모이 해킹을 할때 대량의 서비스 뭐 이렇게 뭐 시클래스 전체 대역으로 만약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클래스로 막 10개 막 20개 그렇게 되는 대역들 굉장히 큰 통신사나 그런데 할 때는 도구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효율적으로 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파치 스트럭처 취약점 같은 거나 젠키스에 관련된 취약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특히 와스하고 관련된 취약점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고요 또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공격자 범죄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원정적으로 뭔가 취약점들을 계속 어, 다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어, 말 그대로 완전히 다 바꿔야 한다는 거죠 에, 안에 있는 소스코드를요 그랬을 때는 A라는 파트에서 나오고 B라는 파트에서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례로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는 지라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웃음> 지라란 서비스가 있어요. 그 지라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제 프로젝트뭐 관리하거나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지라 FFA라는 그 도구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공격 도구에 관련된 것들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오픈 소스 도구들이 있습니다. 깃허브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많아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레드팀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블루팀, 레드팀이라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이게 레드팀이라는 것은 이전에 이제 모킹 공격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레드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 어떤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킹 아니면 APT 공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저희는 이제 레드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레드팀과 관련된 툴킷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면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이런 도구들, 엄청난 도구들이죠. 근데 이런 도구들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면은 어, 이런 효율적인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을 그냥 기회를 넘어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 입장에서도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침해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을 할 때에도 이러한 그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공격 코드들 특히 뭐 메타스포이트 대표적으로 뭐 메타스포이트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구들은 거의 다칼리니눅스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도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쭉 살펴보면요, 칼리니눅스에 없는 도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범죄자들이 만약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된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기 때문에 모의 해킹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약점 분석 어떤 것들을 어 내부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분석을 할때 공부를 할때 학습을 할때 이런 도구들에 대한 쓰임들도 조사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어 내가 모의 해킹할 때 사용할 만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자신만의 방법론에다가이 도구들을 예, 집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라는 것은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 반법론에다가 적용을 시키냐 안하나는 여러분들 경험의 바탕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개좀 살펴보면은 웹 어플리케이션 모이킹 수행을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프록시 입니다 프록시라는 것은 모이킹을 할때 거의 계속 그냥 어, 하루 8시간 일한다면 거의 8시간 계속 켜 놓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프록시는 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간에 어떤 패킷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 인터셉트를 하고 난 뒤에 그 인터셉트 한 것을 마음대로 어떤 리퀘스 t 값, 요청 값들을 수정을 한다거나 리스폰스 값들을 수정을 할때이럴때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들를 수정을 하면서 우회를 할때 저희가 프록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넘어가는 값들을 확인할 때 프록시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매뉴얼 해킹 이라고 했을 때 전혀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거짓말이고 보통 이제 프록시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이용해서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매뉴얼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프 스위터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버프 스위터 o w s 잽그 다음에 어, 우리가 피들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요 도구들은 그나마 이제 버전이 계속 최신 버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분들 같은 경우는 피들러들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그웹 디버거 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피들러를 좀 많이 사용하고 을 있고 오픈소스 이다 보니까 어좀 마음대로 자신의 이제 시점만 알고 있으면 조작을 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어 저는 이제 버프 스위터를 많이 사용하죠 프록시에서 그리고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을 구입을 해서 스캐너나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록시만 사용한다면은 예, 버프 스위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스캔 기능이나 그런 것들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토드레스 잡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수진단. 여기에서 말하는 전수진단은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모이킹을 할 때, 이 url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대상으로 내가 점검을 하겠다 모든 파라미터 값에다가 어떤 sq인젝션이나 l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여러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여기서는 전수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전수진단이라는 의미들이 다른 데서는 좀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점검을 할 때는 앱스캔이나 아쿠네틱스 같은 걸 합니다 이건 유료 도구입니다 그런데 보통 고객사 쪽에서는 요 유료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전부터 구입을 했어요 뭐 활용을 어떻게 많이 하냐 안 하냐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른 것이겠지만 은 어, 앱스캔하고 에코네틱스를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을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가격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스캐너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미리 사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리눅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칼리눅스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요칼리눅스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구들이 오픈 소스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어, 학생들한테 배우 가르치기에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대량의 서버들 이게 어, 대기업에 있을 때나 아니면 금융권에 있을 때이 대량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점검을 할 때는 요만한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리 니눅스라는 것은 우리가 펜테스트 모이 해킹과 관련된 방법론이 들다 들어가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선 해킹도 할수 있고 뭐 리버싱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물론 칼리 니눅스 안에 들어가 있는 도구들을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은 윈도우가 오히려 더 편하긴 편합니다 근데 모든 환경들을 다 미리 다 구축해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칼리 니눅스라는 것은 사실 저는 제 경험상 얼마나 사용에 맞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보조 도구들 있잖아요 특히 기터브에서 어, 되어 있는 이러한 오픈소스 도구들이거든요 이 오픈소스 도구들 같은 경우들 윈도우에서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할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이? 다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환경들을 보고 구축에 맞춰 나가야 된다거나 어 실습이 전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유로한 오픈소스 공격 도구들이 이 칼리 디눅스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칼리 디눅스는 그런 환경들이 같이 다 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라는 도구하고 B라는 도구하고 융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칼리 디눅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은아 이게 활용도가 이만큼 높다는 라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의 킹 업무 할때 많이 활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쭉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이킹을 한다거나 무선 해킹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도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또 칼리눅스 안에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인것 같아요. 저와 같이 매일 매일 어느 정도는 최신 동향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러한 레드팀이나 이런 오픈 소스 도구들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면은 이런 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예 보시면서 아 요거는 쓸만하다 어 쓸만하지 않다 요건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 별로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